여섯 자루의 장도와 한몸이 되어 강력한 검술로 적을 베어넘기는 전장의 그림자 검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에이든의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수라 편입니다. 수라는 여섯 자루의 장도 수라도를 마치 한몸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적 사이로 날렵하게 파고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여섯 자루의 수라도를 다루는 그의 모습은 적들에게 죄를 물으러 온 심판자와 같은 군포를 선사합니다. 수라의 전투 타입은 근거리이며 주무기인 수라도와 보조무기인 도시를 사용합니다. 번뜩이는 사리는 전방의 적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수라도로 강력하게 베어냅니다. 적에게 접근할 때 유용한 기술이며 타격 성공시 경직을 일으킵니다. 그림자 참격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적을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최대 4번의 타격 피해를 입히며 대상의 공격 속도와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적을 띄울 수 있어 다른 기술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라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경우 추가 피해가 적용됩니다. 이룡 등공은 전방으로 지면에서부터 수라도의 검기를 올려보내며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원거리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며 수라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경우 추가 피해가 적용됩니다. 진공백이는 적을 빠르게 난도질하고 강하게 내려뱉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공격력이 증가하고 두 번째 타격 시 넉백을 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바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림자 누비은 빠르게 뒤로 도약하여 나무토막으로 적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은신합니다. 타격 시 경직을 시키고 뒤로 살짝 물러나며 이후 은신으로 변하면서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은신 중 그림자 누빈 기술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순간 이동하여 공격합니다. 은신 후 2초간 잡기를 제외한 공격에 피격을 당해도 은신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은신으로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적을 바로 암살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4일 건강보고는 수라도를 공중으로 던져 수많은 칼날비가 지면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합니다. 타격당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적에게 출혈 피해까지 줄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수라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경우 추가 피해가 적용됩니다. 빈틈없는 이음새는 빠르게 두 자루의 수라도를 뽑아 적을 베어내어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타격에 성공하면 적을 기절시킬 수 있고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일도양단은 강력한 수라의 기운을 수라도에 실어 강하게 내려배어내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시 공격력이 증가되고 적에게 출혈 피해를 입히며 심화 기술 효과를 적용하면 기술 유지시 추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수라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경우 추가 피해가 적용됩니다. 영림배기는 수라도를 빠르게 뽑아내어 강력하고 빠르게 올려배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띄울 수 있고 적에게 이동 속도 감소와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섬강포박은 수라도를 적에게 날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빠르게 적을 베어낸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입니다. 잡기 성공 시 바운드를 할수 있고 잠시 인신 중일 때 무적이 됩니다. 적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감소시키며 범인의 타격 대상에게 동일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제 수라가 어떤 컨셉의 클래스인지 감이 오시나요? 은신을 활용한 기술 연계와 위기의 순간에도 강력한 피해로 적을 제압하는 플레이까지! 수라를 잘 다루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여섯 자루의 수라도를 사용하여 화려한 검술로 적을 제압해보세요. 지금까지 1타 강사 에이든의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수라편이었습니다.